부평구는 지난 7일 지역 내 다섯 개 기관과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구가 국군 수송사령부와 철길 정원 조성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정경윤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부평, 더큰 부평을 향해 나아가는 부평의 2023년 3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다섯 개 기관과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평구 의회,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인천 부평경찰서, 인천 삼산경찰서 인천 부평소방서 등 지역 내 다섯 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을 지역사회 전반에 실현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세부협약으로는 부평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아동정책을 추진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부평구의회는 아동친화적인 법책계 마련과 아동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은 아동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아동실태조사,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협력하고 인천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인천 부평소방서는 아동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및 아동안전교육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올해 3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참여위원 모집, 아동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부평구 어린이날 행사, 아동권리 캠페인, 시민회견 수련 원탁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국군수송사령부와 철길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주거지역의 유휴 군용철길과 주변의 관리가 어려운 공유지를 부평구와 군부대가 협력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 개선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부평군은 지난해 농립축산식품부 교육복지형 텃밭정원 사업에 공모해 철길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실무 워크숍과 업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차준택 국청장은 지역의 무단경작이나 불법특위 등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철길정원 조성사업은 매우 의미가 크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주민들이 다같이 철길정원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평군은 오는 3월 말에 철길정원 조성공사에 착공해 7월에 중공 예정이며 8월부터 11월까지는 찾아가는 마을정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구는 지난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표창했습니다. 이번 우수직원에는 수년간 지속된 구규진의 불법경작 민원을 해결해내 최우수로 선정된 송영환 상곡이동 주무관을 비롯해 우수 2명, 장녀 2명 등총 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우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일 상곡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봉사자 120여 명과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첫 활동 지역은 산곡 일동으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곳이 재개발로 사라지기 전에 기억 속에 남기고 새로운 단장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원적산 공원까지 플로깅을 했습니다. 부평구는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 신청자를 연중 모집합니다. 안심식당은 식사문화 개선과제를 이행해 위생을 강화한 식당을 지정하는 제도로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덜어먹는 식기구 제공, 포장된 수저 제공 또는 수저 사전 비치 등의 위생적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평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제도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1인 최대 접수한도는 4만 5천원으로 만 20세 이상 부평구 주민과 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평구가 2023 캡스톤 SNS 마케터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부평구 청년 구직자와 부평구 소재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그리고 인천 및 인근 지역 미취업자인데요. 본 과정은 부평구의 지원으로 100% 무료 교육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SNS 마케팅 직무 이론과 기업 연계 팀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SNS 마케팅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 14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과 미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 월드컵으로 불리는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지난 8일 6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메이저리거들이 대거 참가하고 역대 최초로 각조별에 5개국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환상적인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야구 대표팀도 한창 조별리그를 치르고 있는데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이 보여준 활약을 이어가겠다며 4강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봄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이죠.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우리를 싱그럽고 활기찬 봄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응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